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나나치튀김이네어나나치김나 나는 찍히는 영상. 나나요나나치김을찾으나요 제발. 나나치튀김는 영상. 나나영 나는 는영나찍영나는 나는 찍히는 영는 영상. 나는 나는 나나 어제 닉네임이 어제 닉네임이 이름이에요. 어 나치 튀김으로 그냥 한번 네 디범벅 해버렸다 어 그거 한번 찍을 거예요. 어 기대하세요. 사진 한장 가지고 골드 디라. 지금 영상 찍어요? 어 영상 I crazy. 찍어요? I think i s c r a z 제가 좀 합니다. 힐지는 어. 안 하십니까? 어 골드님. 네네. 닐 네, 스트리머 톡방 있죠? 네. 저 희게임. 이런 젠장 바로 침좀아 네. <웃음> 어. They are streamers? Yeah, I m streamer. Yeah. Uh, I m streamer okay. or g o d d u x or YouTuber. YouTuber For okay. my... 리머리 uh, uh, yeah. Uh, uh, yeah, you um. yeah. You have company? You have company? YouTuber, o u t u b e 뭐라는 거 이게 맞아요? 근데? 어... 어... 여 심리치료사님 어, 당신도 그 스트리머 톡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? 와, 뭐? Yeah, 히게님은 혹시? 지금 빨간 방송은 빨간 안, 안 하고 지금 맞지? 이어서 놀고 있네. 어, 이어서 놀고 있네. 히게님 아니, 저 부챗방송 안 해요. 안 해요. 역시. 응. 와. 어, 어떤 하시죠? 아니, 네. 방송 하시죠? 근데 세옥 히게님 방송하시는 분이에요? 네, 히게님 아, 방송이에요. 리얼? 아, 아니, 아, 아, 어, 배, 어, 뭐... 부챗방송은 아, 네. 아, 네. 안해 이게... 저 채태요, 저 okay. 채안녕하세요. Okay. Okay. 어 나나치택이 있네. 아, 나나친 고르게 아, 하나에 아. 네. 300원에 팜이다. 저를 사세요. 어. 300원 후원 감사합니다. 어, 당신의 집으로 어 내일 바로 어, 박스 하나 쌈 싸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. 어 그러고 막 해주면 어지러질하네요어아 정신 나갈 거 같아 여기 예. 어이 이스탄다 예. 그래 저도. 어이개님어 친구쯤에 어 저요? 저 맨날 방구석 아싸 라서 예. 어 닥님 아, 뭐하고 있었어요? 아싸 라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아싸니까 전신했어요? 예. 예. 전혀 아닌 거같은데 맞아요 전혀 아닌 거같아요 아니에요 어, 어헤여아 귀여워 저 뭐야? 어. 너무 거 귀엽다. 음. 그 방, 방, 방, 방, 방, 방, 방. 나도 왔어요. 이거 푸르원가아 그, 아니, 귀엽다. 아, 귀엽다. 어. 꾸찌꾸찌꾸찌꾸. 그러네. 아, 곰탱이. 어. 아, 아 곰탱이 곰비야인가? <웃음> 어. 아, 곰비야. <웃음> 곰비야 맞네. 어. 어 뿌리허그 아리가또 어. 빠져, 어 뿌리허그 어 뭉탱이 어 뭉탱이 이런 뭉탱이 저런 뭉탱이 모두 뭉탱이 <웃음> 약간 목소리 K님 나았다네 <웃음> 감사합니다 어 영상 영상 다들 보면은 아마 어비슷하 비슷하게 느낄거예요어 <웃음> K님 성대모사 해주세요 이런 뭉탱이 어그래또뭐있지어어어 어, 어. 어, 무슨 고자였지 어 이런 고자! 이런 고자! 였나? 이런 고자 였나? 어 기억이 안 나네 자꾸 돌아다니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이 자서 돌아다니면 우리 아빠 같아가지고 괜히 치근해져요 소리 개쩐다 진짜로 오케이 땡큐 그 말하는 게 케인님이라는 계속 <웃음> 봤던데. 아유 감사합니다. 어 케인은 아니고 어 유튜브 골드 드어습니다네 기억해 주세요. 어 <웃음> 심리치료사님 네, 네 일단 <웃음> 영상은 지금 어, 보셨나요? 영상이요? 네꽤 재밌을 거예요. 그어 동영상에 들어가면 더 많으니까 어. 하나 그냥 어 잡아 잡아 씨발 골라 잡아 잡아 스트리트 그렇게 딱 보면 되거든아 I... 잡아 프로그램 돌려야 되는데 어민민우아 아니구나 어 아, 빨리요. 어, 내 아이디, 이거 바꾼다고 한 지가 언젠데 피아노 캔 님하고 어, 버거 먹으니 아직도 답이 없어요. 이 양반들이.